안녕하세요. 두박힙니다. 배 타고 제주 자전거 여행 시리즈 마지막 영상입니다. 비양도 선착장부터 제주의 남동쪽 해안 코스 중에 기억에 남는 최애 풍경만 모았습니다. 우연히 또는 길을 잘못 들어서 만난 멋진 곳들을 담아봤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어섬여자를 만났습니다. 아주 우연히 오징어 가게 앞에서 구독자 유튜버를 만났죠. 어 이게 무슨 일이 이게 무슨 일이 어쩌다 섬여자라는 채널을 운영 중이고요. 구독자 겸 유튜버입니다. 어디서든 구독과 좋아요를 외쳐주는 당신은 진정한 유튜버입니다. 진정으로 반가웠습니다. <웃음> 처음 본 거예요. 우연히. 어쩌면 여기서 이렇게 만나. 그러니까 우리는 육지 것들이라서 저기 서울 사는데 <웃음> <웃음> 여기는 제주 것들이고. 아, 제주예요? <웃음> 진짜로 제주예요. 음. 그래서 저기 이제 남자가 제주고 시집 와가지고 내려와서 사는데 이제 브 찍는 거 보고 그냥 아뭐 재밌다 막이러면서그랬는데 네. 남자 처음으로 만난 거죠. <웃음> 사장님 한치는 얼마예요? 한치는 철이 아니라서 비싸죠. 한치는 당연히 안 나와 잡기도잡고올 때마다 안 나온대. 예, 한치는 한치는 그래요. 올 때마다 안 나온다 그랬어요. 난 난데는 해도 한 달도 안날 걸. 근데, 안 근데 여기 언제 이렇게 정비했어요? 여기야. 원래 이, 바닷가 저쪽에 있었잖아요. 아니 저 길거리. 아 있어요. 길거리. 길거리 네. 이렇게 포장 맞췄잖아 요 아, 그렇게. 아, 두바기씨 멋지나요? <웃음> <웃음> <웃음> 맛있다. 통으로 먹냐? 이... <웃음> 이 야, 왜땅하니 <목소리> <목소리> 아쉬운 제주도를 뒤로 하고 다시 목포로 향하는 퀸제누비아호. 한참을 달렸는데도 저 멀리 제주도의 실루엣이 몽환적으로 남아 아쉬움을 보탭니다. 낮에만 볼수 있는 다도해. 석양의 붉게 물든 섬들의 배웅을 받으며 또한 번의 여운을 남겼습니다. 목포 제주행 자전거 여행은 마무리까지 멋진 선택이었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띠링띠링